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CPU 가상 비교표 4월 버전인데요 음 가격은 4월 11일 월요일 가격 기준입니다 아요 4월 비교표 시작하기 전에 앞서 짧게 뭐 하나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금 몰골좀 초췌해 보이죠 어 지금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발음 좀 많이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거 미리 양해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 CPU 가성비교표는 추가 제품이 4종이 생겼습니다 12900KS, 5700X, 5 6 0 0 5500 제품이 추가되었는데 이외에도 뭐 4000CG도 추가된 게 있긴 있습니다 다만 4000CG는 가성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능이 떨어진 제품이라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4개 제품은 차후 뭐 가격이 천천히 안정화되면 은 살만한 값어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테스트도 했고 추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 2 7 0 0 k f k 가 추천 제품에서 제외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제품이 품절이 나서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3000 시리즈 일부 제품도 당종으로 인해서 비교표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저거 3000 시리즈 지금 여기 제외 안한 제품 중에서도 당종 제품 있고 그리고 이제 10세대 11세대 중에서 일부 제품 단종인데 그거는 왜 제외 안 했어요 하실 텐데요 고그 제품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 관심이 확연이 있는 제품으로 뭐 중고로 구매하신다거나 아직도 재고를 가지고 있는 일분몰이 몰래 끼워 팔기도 하니까 역시나 성능 비교를 해놔야 여러분 주의하실 것 같아서 빼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니까 비인기 제품 3차시 이몇개 빼버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한번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비슷한 가입대부터 긁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최상위 제품부터 같이 볼게요. 최상위 제품인 1900 2 KS, 1900 K, 뭐 550X, 1900 2 Normal, 3950 이렇게 긁어서 보면요 가장 저렴한 제품 12900F입니다. 다만 어, 여기에 1900K랑 2 비교하거나 아니면 550X랑 비교하면 확실하게 뭐 성능은 좀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략자 해제를 하면은 꽤나 많이 따잡아서한2 2 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큰 차이는 없겠죠. 뭐 어찌됐든. 여러분 노말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2900은 멀티 성능이 좀 처진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590X는 멀티 성능은 이제 1 9 0 0 k 랑 비슷한데 작업 성능은요 작업해보시면 거의 업체가 치라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싱글 성능이나 게임성능은좀 처지죠 그렇다고 1 9 0 0 k s 는좀더 좋은데 보자니 가격이 너무 많이 높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이 라인업에서는 1 9 0 0 k 밖에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12900K가 무려 4, 5만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추천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가성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중에서 가성비가 괜찮은 거지 총 가성비 등수보면 19등이에요 별로죠 그럼 성년이 저는 저 i9 꼭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2900 노멀에 전력자 해제가 충분히 되는 뭐 Z690 터프 보드 D4 말고 그냥 1번 보드 1번 보드 사서 D5 메모리 넣고쓸것 같아요 그럼 뭐 SA 전화번호이모면뭐 안된다 이런 이슈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전력자 해제가 되어있다면 머티성능도 충분히 잘 뽑아주고 게임성도 능 12900K나 KS보다 못할 뿐이지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나마 여기서에는 쓸만합니다 다만 이거를 강추 제품 넣기에는 여전히 이총몇 제품이냐면은 한 28제품 되거든요 28제품에서 14등이면 중간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가성비적인 걸로 보자면 가성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상위 성능을 만끽하고 싶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가성비 있는 거 쓰고 싶다 하면은 12,900, 아니면 12,900 애플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12,900K나 KF 조금 더 올랐다가도 이거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양자 테일 정도 하시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성비는 없다.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긁어볼게요. 아, 58만 5 0오원 갖고 여기까지 긁어될것 같아요. 12,700K부터 19,000. 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제품들은 이제 50만원 중반에서, 어 좀싸네는 40만원 중반 초반까지 내려가는데요. 이 중에서는 최고의 가성비는 12700F입니다. 왜 그러냐면, 12700F는 이제 게이밍 성능이 12700K랑 비교해도 얼마 차이 안 나요. 1. 몇 프로? 뭐 2%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 납니다.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요. 싱글 성능도 사실 거의 차이가 없죠. 어 1, 2% 차일 거고. 멀티 성능만 좀 처집니다. 근데 이 멀티 성능도 얘가 전력자 제 해제를 하면은 10% 안팎으로 좁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170몇프로대 192% 정도좀 될까요 그 정도 좁혀지니까 가격이 8만원 싸고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 실제로 11700K나 k f 집금살라고 보면 은이 당월 최저가 오픈몰 기준으로는 아마 단품 구매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샵다나 카드가 인접해야지 살 수가 있을 텐데요 50만원 후반이나 아니면 은 60만원 줄, 줄 때나 살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실 구매가가 가성비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11700이나 11700F는 가격이 뭐 카드 가나회원가나 비슷할 정도로 구매할 수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렵지 않으니까 당장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긁으면 이게 베스트입니다. 지금 1900이나 뭐1 8 5 0 k 나뭐 1900, 1900k 뭐 이런 것들 중고로 사분들인데 얘네들 지금 중고로 사도 제가알기로 30만 원 초중반 하나 해 드리거든요. 보드 좀 쓸만한 거 쓰면은 10만 원 초중반 써야 되고요. 뭐 합치면 얼마예요? 합치면 걔들도 50만 돼요. 실구매가. 얘 실구매가 60만 원인데. 실제로 옛날에 게임밍 성능 거의 10% 가까이 차이 나고 맞죠? 어, 싱글성능도 20% 가까이 차이 나고 멀티성능 같은 경우에는 전략제 해제를 서로 다 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2, 30% 차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10만원 더 투자하고 훨씬 좋은 게임의 성능, 멀티성능, 싱글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i700F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압살해 버립니다 사실 9세대 i9 있잖아요 10세대, 11세대 아니면 9세대 이런 애들은 지금, 12600K한테도 지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12600K한테도, 자, 시, 그, 게임의 성능 지고, 싱글 성능 지고, 멀티 성능 지죠. 얘네들은, 중고로 여러분 좀 싸게 잡았다 쳐도, 20만 후반대? 뭐, 이게 잡았다 쳐도, 솔직히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니까, 쳐다보지 않으시기 좋을 것 같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700K부터, 뭐, 5900X, 뭐, 그 9세대 i9 싹다 포함해서, 가성비 가장 좋은 거는, 12700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1 1 7 0 0마1 1 7 0 어, 0 f 를노멀로 쓰신다면 상당히 가성비 좋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램업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게임용도로 11700K나 KF를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요거 지금 당장은 정품은 좀 구매하기 힘들고 꽤나 비싸니까 어, 벌크도 3년 AS짜리 있거든요. 그걸로 조금 가성비 있게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벌크가. 뭐 3년 AS 면 정품이 앞에 달바나거든요. 예전에는 AS 1년이라 가지고 벌크를 잘안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3년으로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벌크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밑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9세대 i7급이랑, 그리고 현세대 i5 최상위 등급의 i5-1600K, 5800X, 요 사이에 는 애들이 이제 구매 가격대가 비슷해요. 지금 단종돼서 비싼 뭐 3900X를 제외하고는 한 40만원부터 30만원 초중반 정도 사이에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단연코마이 600K가 압도적입니다. 일단 여기서 여행력 보시면은, 게임에서는 마이 600K가 1등, 싱글에서는 마이 600K가 1등, 멀티에서는 마이 600K가 1등입니다. 근데 실 구매가가 32만 8천 원으로, 다른 제품들 어느 걸 갖고 와도 이 가격인 애들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어, 같이 나오는, 12500이나 12600들만 요거보다좀 싼데요. 실제로, 12500이나 126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600 기준 후에, 게이밍 성능, 뭐 얼마 차이 납니까? 뭐한 2%는 차이 나죠. 싱글 성능은 비슷한데, 멀티 성능이 얼마 차이 납니까? 멀티 성능이 거의, 3 40% 가까이 차이 납니다. 어, 이거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12600을, 뭐, 2 9만 주고 사면은, 좀 호구 느낌이 있어요. 그냥, 12600KF 사서, 어, 4만3만더 주고, 30% 이상 더 높은 멀티 성능을 만끽하기 좋을 까요 2, 3% 좀더 높은 게이밍 성능만 또 같이 하고요. 그럼, 레모버도 훨씬 잘 되고요. 12500 가면은 또 이제 12600보다도 더못한데 지금 이 수치도 안 나올 거예요 게임 성능 3% 차이 나고 멀티 성능은 진짜 40%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뭐그 정도면 은그 5, 6만원 세이브 했는데 갈만하지 않나 할수 있는데 사실 6만원 더 주고 저는 12600K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12600K 이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단 레모버잘 먹히죠 멀티 성능 차이가 많이 나죠 cpu 오버도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쿨러는 어차피 밑에 있는 i5랑 위에 있는 i5랑 똑같은 등급 쓸수 있어요. 팔라딘 400. 그런 거다 감안했을 때, 1이 600K의 이점은 진짜, 음, CPU만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보드도 거의 비슷한 등급 쓰거든요. 훨씬 나은 성능을 많게 할수 있기 때문에, 조고 하시는게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5700하고 5800인데, 5700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가격이 안 싸고요. 5800이 오히려 더 쌉니다. 5800이 당연히 상위 제품입니다. 게임 성능은 12600K랑 5800이랑 사실 비슷한 수준인데, 멀티 성능이 뭐다? 12600K가? 거의 10% 가까이 좋습니다. 10% 가까이 좋고, 거기에다가 또 싱글 성능 빠릿함도 12600K가 좀더 좋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AMD 5 8 0 0 5700도 애매하고, 그리 지금 9세대 i9도 이거, 지금 12600K가 되시니까, i7은 볼 필요도 없고, 어? 그냥 12600K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입니다. 혹은 12600K 프로야 자 그렇게 여기는 정리가 됐고 요 밑에 한번 볼게요 요 밑에 라인업은 사실 요 밑에 내장 그래픽 인드나 아니면 구형 3 0 0 0 c 는볼 필요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딱두개요두 제품에 경합이 될 텐데 어, 실구매가 그 CPU는 거의 똑같아졌어요 둘다뭐 21만 얼마 그러니까 거의 2 2만 조금 안 하는 가격으로 됐는데요 2000 차이나죠 1 2 4 0 0이 가성비는 더 좋습니다 1등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표현할게요. 성전님 12400F가 1등인데, 왜 5200X를 빨간색 칠해놨어요? 빨간색 칠해게더 좋은가?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진한 빨간색이 더 좋은 거네요. 이유가 있어요. 5200X는 지금 메인보드가, 어, 12400F에 성능자가 없는 최소한의 메인보드는 B69M-K입니다. 약 14만원 정도 하는 메인보드인데요. 5200X는 7만원짜리 보드로도 성능자가 없습니다. A320 보드요. 아무 A320 말고, EXA320. 7만원짜리. 그 보드로도 성능자가 없어요 그럼 실구막가가 어떻게 될까요? 보드값에서 7만짜 짧고 1 4만짜짧면7만 차이가 나죠 여기서 7만원 세이브 할수있는 얘기에요 7만원 빼면 어떻게 될까요? 14만원 되겠죠 147,000원 만 그럼 압도적인 1등이 돼요 에이 소년이 그,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칩셋 대폭이 달라가지고 위에급이 전환치 더 많이 달수 있는데요 P60이 전환치 더 많이 달수 있잖아요 A320보다 뭐 그래 그래 그 감안해서 그러면은 11만원짜리 B550 보드 갔다고 칩시다 B550 보드가도 성장은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 차이나요? 3만원 차이나지 3만원 차이나면 이게 18만원 되겠죠 18만원 해도 얘가 가성비 1등이에요 그리고 B450 가서 어차피 게임밖에 안하면 은 CPU 오도 되고 램오보도 되고 저전대체한두세개 정도는 다 하는데 문제 없고 B450 갔다 치면요 B450은 뭐 9만원 아니면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4만원 5만원 세이브 할수 있어요 4만원 5만원 세이브하면 얼마야? 4만원 세이브 할때 18만원 채요 그래도 1등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드가격 감안하면 은 무조건 5600X가 1 4 0 0 f 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CPU가격은 똑같지만 쿨러도 거의 똑같은 등급 써야 되고 파워도 똑같은 등급 써야 돼요 그건뭐다 보드에서 어 가격 차이가 조만큼 나면 은 결국은 보드가격 세이브한 게 CPU가격이랑 똑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5600X가 1 4 0 0 f 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 됩니다 레모블 안 해도요 B450 보드나 EXA320 보드를 쓴다면요. 심지어 B550M-A나, 뭐, 이런 제품 쓴다 치더라도, 가성비는 5600X가. 역시 m d 보드가 좀 싸요.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5 6 0 0 x 의 상호유공 TI가 현시점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이 될것 같아요. 혹은 6600. 거기 게이밍으로 가장 가성비 좋고. 그리고, 아, 난 그래도 인텔을 갈란다. 조금 더 높은 멀티 성능을 만끽하겠다. 게임밍 성능은 솔직히 둘이 거의 똑같거든요. 어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티성도 음, 뭐 얼마 차이 안나긴 하지만 6%도 좋긴 하지만 1 2 4 0 0 f 가셔도 될것 같긴 해요 근데 12400에 B669 N-K 같은 거 14만 원짜리 보드 꽂아 놓고 미래 때문에 12세대 간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왜요? 미래가 없어요 B669 N-K는 <웃음> 전력 공급량이 125W 정도라서 상급 I5를 못 쓰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업그레이드 같은 게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 12세대 골라놓고 미래 때문에 12세대 골랐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보드를 적어도 H670 t 프 프로 정도 좀 깨나 고가 보드 24만원짜리 그 정도 꽂고난 뒤에 미래 얘기하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5600이나 1 2 4 0 0이나 미래는 없는 것 똑같다는 거 한번 생각해 두시고 어, 총 구매 가격에서 보시면 5600X가 12400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거 강조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가성비 1위는 단연코 5600X고요 2위가 12400F 이두 개는 가고 싶은 거취향껏 가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건 11600K 그 다음은 11700F 정도로 추천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윗등급은 추천할 수가 없고요 구형 i7, i9 혹은 AND3000 시리즈는 싹다안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위에 고성능 제품들 넘어가고 중간급 되는 거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이 쓰시는 미들레인지급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1 2 4 0 0과5 6 0 0이또 들어가 있는데요 왜 들어갔냐면 원래 얘들은 여기에 있는 애들이에요 20만원대니까 근데 왜 위에 넣었어요? 20만원대 치고 성능이 너무 좋아서요 어? 구형 340만원짜리 그냥 잡으니까 그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딱 보시면은 여기서 가상비는 누굴까요? 음 실질적으로 12100F가 되겠죠 근데 12100F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12100F 성능자가 없으려면 14만원짜리 보드 꽂아야 돼요 왜요, 성조님? H610 쓰면 되잖아요. H610에도 12100번 성자가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 컨트롤러 기본 설정이 2대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오버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적혀있는 수치만큼 안 나요. 여기는 적혀있는 수치는 B660이나 Z60을 썼을 때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는 거지. 벤치할 때는 성능자 없는 조합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많이 조합하는 H610 하면은, 게임 성능도 여기서 한 2%, 3% 까지고요.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도 뭐한 2, 3%, 많이는 4% 이상 까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성능은 요거보다 조금 하락성이 있다. 성능자 없이 쓰려면 보드 값을 2, 3만원 비싼 B660M-K 정도 가야 된다. 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렇게 썼을 때, 얘 실제 구매가, 얘 실제 값 얼마 차이 날까요? 성능자 없는 조합이면 당연히 여기서 7만원 뺄수 있겠죠. 얘는 EXA320은 성능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저 찍었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7만원 빼면은 14만원이 되거든요? 이거 14만원 때 가성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체한테 <웃음> 치락하네요. 네. 전체의 가성비 비용이 1300원 때 1470원이라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것에다가 5600X는 e x a 3 0 9 써도 레모버가 돼요. 12100F도 B669 쓰면 레모버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SA 전압 고정 문제로 레모버가 얼마 안 막힙니다. 5600X랑 달라요. 5600X에 레모버 한다고 비싼 램쓸 필요 없어요. 그 삼성 메모리 가격이 비슷한 발리스틱스 CL16에 3 2 0 0짜 쓰시면 3600 정도 쉽게 들어가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게이밍이나 멀티 성능, 싱글 성능이 좀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램 오버 살짝 하고 5600X 쓰면은 12100이랑 아마 가성비가 거의 똑같을 겁니다. 밑에 거는 B660 보 쓰고 얘는 EXA360 뭐 썼을 때.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솔직히 불공정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왜? 12100에 H60 쓰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래 H615 썼다 치면 얼마 차이 납니까? 그래서 H615 좀 쓸만한 건 11만 5천원 나거든요 그러면은 7만원 다는 6만 5천원짜리 혹은 6만 7천원짜리 그 EXA315은 얼마 차이 납니까? 한 5만원 차이 나는 거죠 5만원 차이 난다 계산해서 1 6만원에 계산해도 실제로는 가성비가 여기 전체에서 2등이고 비용 차이가 뭐 300원 차이라서 좀 크게 올라가긴 하지만 그총 가성비로 봤을 때 근데, 생각보다 멀티 성능 차이가 많이 나요. 30%는 나기 때문에. 돈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는. 어, 이따 봐요. 특히, 3060이나 3060ti급 글카 쓰신다면요. 그러면 거기서, 이 게임의 성능 6% 정도면요. 얼마예요?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대충 걔들이 50만, 60만 글카, 어, 혹은 7 0만 글카잖아요. 그러면은 1% 성능당 5,000 내지 7,000원이죠. 6%는 얼마예요? 6, 7에 42. 42,000이거나, 아니면은, 뭐, 5만원 쳤을 때는, 3만원. 42,000에서 3만원이면은, 그, 지금, 얘네들 차액을 그냥 커버 쳐버리면 되죠. 여기서 42,000 더 멀만데요. 대충 뭐, 55,000 되니까, 차액 그냥 커버되는 수준이잖아요. 거기에 멀티 성능은 꽁으로 는 느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극화에서 손해보는 성능을 비용으로 계산하면요. 12100 가는 것보다 5600X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 5600X의 가성비랑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AMD 팬이라서, 이거 뭐, 일부러 5600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적 위에서는 5 8 0 0 x 쓰지 말고, 5 7 0 0 x 쓰지 말고, 5 9 0 0 x 쓰지 말라 그랬어. 50도 0 쓰지 말라 그랬거든. 맞죠? 다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5600을 강조하는 거는, 분명히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글카에서 성능자화된 거 커버치지, 실 보드값 구매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세이브가 되지. 맞잖아요. 그 다음, 레모버도, 그 인텔의 하급 i5나 i3랑 다르게 잘 먹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은 여러분 트윈즈 요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5600X는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요 트윈즈 요소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러분이 손을 좀 대서 컴퓨터 지식이 있다면 확실하게 가성비 있게 쓸수 있는 제품이 5 6 0 0 x 생각하고 실질적인 가성비 등수는 2등이지만 제가 강추 제품으로 적어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소 여기 라인업에 실제로 제 보고 쓰라고 한다면 이아이 i3 안 쓰고 그냥 5600X 쓸것 같아요. 실 구매가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나서요. 한 6만원 더 투자하고 5600X 쓸것 같고요. 아 어, 그럼 여기 등급에서 뭐 구형 시리즈는 그냥 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호답입니다. 근데 딱 하나, 지금 시점에서 괜찮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4650G 르나르입니다이르나르가 가슴비가 개폭망이라가지고 제가 추천안 했었는데, 지금 16만 5천 원이거든요? 165,000이면 사실 살만해요. 에, 왜요, 선배님 이거 왜 CPU 성능 지금 11100한테도 발리고, 게임 성능 발리고, 멀티 성능만 이긴데요. 이거 4650G는 내장 그래픽 성능이 꽤나 뛰어납니다. 1030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라이트한 게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던파라든지, 카트라이더라든지, 롤, 그러니까 오버워치 한중하옵 요렇게 즐길 때는 요 4650G에 살짝만 레모버 쓰시면은 사실 불편함 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픽카드 안달 때는 4650G가 괜찮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업그레이드 생각한다면 4650G 사면 안 돼요. 업그레이드 생각한다면, 그냥 5600X에 1030 같은 거 꺾어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CPU 순수 성능체가 많이 납니다. 그래픽카드 다는 순간 얘는 가성비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내장 그래픽, APU를 한번 고려하시는 분들은, 효도컴, 여러분 생각하신 분사4 6 5지 g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추천 목록은 5600X 1위. 그리고, 마이참 100F가 2위로 여기는 딱 정리가 된다 나머지는, 아, 볼 필요도 없어요. 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가격이 5 6 0 0 x 보다 비싸거나 비슷한데, 성능은 확 떨어지거든요. 뭐,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멀티 성능이 이기는 한 놈도 없고, 싱글 성능 1% 이기는 한 놈도 있고, 게임의 성능, 와, 이거 뭐 10% 넘게 차이는 안 해도 질비하죠. 근데 가격이 비싸다? 사호 후구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록도 딱두 개만 추천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 마이천 백이 가격이 내려가지고 상당히 가성비 괜찮았졌어요 근데 요하하네목록을 내려가면 웃긴 하나볼수 있어요 마이천 백이 원래 여기 있을 놈이 아니거든요.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6코어 급들이 있는 데다가 땡겨 놓은 거지 원래는 여기 4코어 급들하고 세세 해야 돼요. 2코어 4코어 급들하고 여기 등급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마이천 백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 보여요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에 5,600 내리게는 얘네 실 구매가가 아무리 뭐 6만 원밖에 차안난다 해도 여기는 만 원, 2만 원, 3만 원 중요한 라인업입니다. 왜? 글카 보통 안 달거나 달더라도 막그 화면에 표시되는 싸구려 글카 달거나, 왜 SSD도 돈 아까워 가지고 뭐 SATA SSD 쓰거나 뭐 그런 영역은요. 뭐 기쿨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총 구매가가 50만 원안 넘는 애들이 때문에 6만 원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위에는 글카로 말해 3060 테이 같은 거 쓴다고 하면 실 구매가 130만 원 정도 될거 아니에요 뭐 3060이나 2060선다해도실 구매가가 100만 원 살짝 넘거든요 여기서 6만 원은 큰게 아니야 6% 밖에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6만 원은 10%가 그냥 넘어가요 10%가 넘어가는 구간에서 6만 원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고 가성비 좋은 거 써야 되는데 웃기게도 여기서 제일 거의 제일 비싼 12100F가 가성비 1입니다 다른 애들하고 얼마나 앞둬서 성차이가 많이 나는 알겠죠 일단 게임의 성능은 뭐1660 슈퍼나 아니면 1660 Ti 3050 이런 거쓸 때는 생각보다 별 차이 없을 거예요 5%에서 많이 나면 10% 이렇게 차이 날 텐데 근데 이 멀티 성능 봐요 멀티 성능이 한 40% 차이나요 그리고 싱글 성능이 또한 40% 차이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릿하고 그리고 뭐 간단한 게임하면서 뭐 띄워놓거나 아니면 인터넷 창도 여러 개 띄워놓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사무작업하면서, 뭐, 주문도 같이 받거나. 그런 식으로 쓸 때는 확실히 12100F가 훨씬 좋습니다. 1 2 1 0 0 f 쓰든지, 아니면, 지금 1 2 1 0 0 n o 은 약간 더 비싼데, 그것도 한 16만원 정도면 살수 있거든요. 그걸로 내장 그래픽 쓰든지, 아니면 4650G에서 내장 그래픽 쓰든지, 이거 가는 게 진짜 베스트라서. 요 하위 라인업도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딱 추천할 목록이, 제가 지금 녹색 칠해놓은 애들, 요기랑 빨간색 칠해나요요까지만딱 추천하는 목록이에요 딴 것들은 확신, 확연하게 이 가격대비 성능이 처지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CPU 오르기 편해졌어요 그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9세대, 전세대 이런 건 아예 살 값어치가 없는 거고 중고로 봐도 솔직히 별로인 거고 신세대 중에서 그나마 가성비 좋은 거딱 꼽으면 그게 지금 샀을 때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5000 시리즈와 12세대 제가 그래서 지금 자꾸 옛날 거 좀 괜찮은 가격으로 보이 드려서 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만큼 큰 차이가 나니까요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형 CPU는 전체 가성비는 12400F가 차지했습니다만 실질자 가성비는 보드 가격 생각하면 5600X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웬만하면 5600X에 뭐 3공6 0 3070조합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게이밍 용도는 이제 80급을 보신다 그러면 12600K에 레모버를 하시거나 12700에 뭐 디젤 파이브 메모리스거나 12700K KF에 레모버를 하시거나 이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가성비 2위는 12500이 차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추천되지 않는 라인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12500이 가격이 애매해요 1 2 4 0 0하고성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생각보다 비용적으로 높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이든 싱글 성능이든 멀티 성능이든 별 차이 안 나죠 근데 이거 갈 만한 값가 없어보이고요 어 그냥 1등이 5600X고 2등이 1 2 4 0 0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랜더링 인코딩 가성비 볼때1 2 6 0 0 k 나1 2 6 0 0 k 가 2등이에요 무려 랜더링 인코딩 가성비 그리고 1 2 7 0 0 f 뭐 이런 거는 여전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8등 6등 K 이런 거 그래서 가성비와 다그 별도로 여러분이 작업용으로 쓴다면 추천할만한 제품이고요 11900K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원래 가성비 신경안 쓴다 최고의 성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1이9 0 0 k 를 추천할 수 있어요 왜 KS가 아니고 K예요 둘이 별 차이 없거든요 뭐 K가 오버가 안되는 것 같다는 거 그냥 K에서 그1이9 0 0 k 에서 약간 더수율 좋은 거 선별하는 게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솔직히 진짜 오버할 때 0.1, 0.2밖에 차이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쓰시고 그냥 12900K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중급형에서는 가성비 1위는 1 2천0 0 f 가 차지했습니다 5600X를 보드값 감안하더라도 12100F가 가성비가 좋은 건 맞아요 다만 둘이 사실적인 그 보드값을 이제 비슷한 H610, 뭐 EX, a 3 2 0 이런 식으로 맞춰보면 생각보다 가성 차이가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60 이상에 2060이나 3060 이상에 글카를 쓰신다 그럴 때는 조금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어, 글카 가격에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5600X를 쓰시는 걸 추천드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3050 이하급 글카쓸 때는 12100F가 가슴 다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 1 4 0 0 f 는 그냥 고려치 않고 양자태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1100F냐 5600X냐 어, 세 번째, 보급형 PC도 11100F가 1 1만대가 들어와서, 그냥 여기서 가성비 킹장입니다. 딱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가성비랑 별도로 4650G가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정도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월간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파이